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지수가 아, 또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어, 좀 하락했던 어이 어제의 아픔을 좀 딛고 오늘 다시 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강했던 그 섹터들을 보시면 어뭐 토큰 증권형 토큰 관련된 주또 로봇 관련 주 아직도 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또 치매 관련된 제약주 어, 그리고 한알령 해제 관련된, 어, 이런 종목들 아주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중에 오늘, 어, 흐름이 좋았던 우주기업 관련주, 위성 관련주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성 관련주 상승의 배경은 스페이스 X, 어, 윈앱 등의 민간 우주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거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는 뉴스. 그래서 스타링크를 앞으로 이제 시작할 계획이고, 원 앱도 한화 시스템과 협력해서 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성통신 관련된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성통신 관련해서 이런 그, 어, 어, 이런 그림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또, 소형 위성 시장 전망은 이렇게 앞으로 어, 계속 이렇게 20, 2040년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어, 이런 시장 전망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최소형 최소, 위성 휴대폰을 출시한 업체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어, 이 위성 관련 주들 어, 한번 그 현재가를 살펴보시면 어, 먼저 AP가 오늘 가장 좋았죠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 PBR은 2.2배 수준이고 어, AP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평균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대 그리고 C 트랙 I 20% 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아, 이러면 이제 앞으로 뭐 6%만 더 상승해 주면 신고가를 쓸수 있는 어, 그런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는 캔코아가 오늘 12%, 인텔리안이 10%, 그래서 어,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들이 어, 3천억, 1 천억, 어, 인텔리안이 뭐 6천억대 수준이고 어, 이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놈을 보시면은 어, QRT가 500억대 수준입니다. 퍼는 14배 수준, PBR 보시면 0.8. 그리고, 제노코가, 이제, 5.5배 수준이고, PBR이. 한양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퍼는 5배, PBR이 0.56으로, 뭐, 상당히, 뭐, 싸보이는, 어, 이런, 어, 종목은, 이제, 한양 ENG고, 어, 시가총액은 2,600억대, 어, 그아에단에 있는, 뭐, 한양 디지텍이라든가, 한화 시스템, 뭐, 요런 종목들, 퍼스텍이라, 한, 양 시, 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안지히죠제이 c 언 같은. 하지만 이제 성장성이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을 4조 7천억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높은 항공우주 오늘 0.83%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음 간단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2 0일선을 뚫으면서 장기 추세를 추세로 전환할지 위성관련주들의 흐름을 이 AP위성의 흐름과 어느정도 유사한 흐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C-Track, c t r a c -track i 얘도 마찬가지죠. 2 0 0일선은 이제 강하게 뚫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지상설비를 포함해서 지표면 관측위성 시스템 기업입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어, 여기서 이제 6%만 더 상승해주면 어, 전 고점이죠 요 16,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 어, 밀렸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 요 가격에서 밀릴지 앞으로 더 추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로 등극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얘도 뭐 200일선을 이제 뚫었습니다 얘도 어, 지상망 안테나 개발 기업입니다. QRT. 한양 ENG. 한양 디지텍. 하나 시스템. 뭐, 계속 상승하면서 얘도 이제 200일선을 어, 곧 돌파를 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딱 200일 선에 걸려 있는 상태죠 하나 시스템 어, 앞으로 민간시장 규모가 2040년 1조 달러 때까지 어, 증가할 거라는 이런 수요에 맞춰서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어, 준비하고 있다는 어, 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